사우나 가듯이 그렇게 끄끄끄끄러잘 자라요 아... 네. 습도도 앞쪽 있고 앞쪽 권에 자라는거고 그 저건 바람 환기도 필요 없어 꽉 닫아놓고 저것도 비닐 용역을 야 되죠 네 닫아놓고 네. 근데 빛이 많이 들어가면 안돼요 아, 너무 차광 효과가 어둡게. 있어야 돼요 그럼 어둡게 검은 비닐 봉지로 네... 네. 네. 가정에서 키울 수 있어요 실험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습을 주셨으니까 요거 하나 에는은 저희가 4800원을 사아가시험 한번 해보셔요 근데 음. 집에서 평화해서 근데 집에서 실험할 때는 이게 스치풀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밑에 물을 좀 채우고 거기서는 여기까지 다느기세요 저희처럼 실험하 나오는 연열도 내고 되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걸 비닐로다 하우스 대용으로 치우고 근데 뭐 어디가 잘크냐 하면은 욕실 같은 데는 습도가 75%에서 한 60, 70% 그 정도는 돼요 욕실에는 딱 좋죠 거기다 넣으셔서 온도도 거기뭐 따뜻하니까 놨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환기가 있는 경우좀 내놨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죠 왜 노루궁뎅이라 하냐면 노루궁뎅이 털 뒤에 그걸 닮았다 그래서 노루궁뎅이 버섯이에요 아, 이뻐요예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산에서 있는 것을 채취해다가인공으로 해가지고 재배에 성공한 거예요 이거는요 음. 요거는 이제 그 약용버섯으로서 이제 베타크루탄 성분이나 그런 게 많고 이게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그런 데 좋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아주대학교 생명과학과 나온 사람이 노로국민이 추측이다는면역력를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는데 요거는 사람한테 기능성 면역력 같은데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저같은 경우는 남들은 표고만 고집할 때 나는 그 뭔가 짬새시장을 노려야겠다 왜냐면 굳이 표고나 음.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많만 시작해가지고 요걸로 해가지고 효자노릇을 많이 했죠 어, 맛은 어때요? 요거는 그냥 약간 약용이라 쌉싸름해요 약용버섯이라 근데 어. 먹는 지지로, 먹는 맛지 없어. 날로 먹어도 돼아까 노른기 에지만 짬스시장으로 해서 물강용지 된다는 이유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 블랙커피 좋아하잖아요그 대용으로 차 음료를 개발하고 싶어 갖고. 어. 제가 이거 고집적으로 정말 이거 생산한 거예요. 예, 예, 예. 이거는 저희가 종자 변화도 있어요. 종자권 종자권. 아. 왜냐면 음. 앞으로 아. 종자 싸움이라 종자권 안 내놓고 이런 사업에다가는 종자 싸움이라고 내가 치게 돼있어. 아. 그래서 이거 개발한 사업 말고는 두 번째로 내가 종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거에 치중을 많이 했죠 사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방송 나올 때도 PD가 그러더라고 이거를 확정비를 아, 많이 했지안돼거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술을 담으면 이뻐 사슴뿔 닮아 가지고요. 독강처럼. 그러면은 꼭그 술을 따라 먹으면 양주 비슷해. 양주 만든다. 예, 예. 여기서 하는 거는 저기서는 배합이라고 그고요 여기는 이봉 작업이라고 네. 해요이기계로 아까 그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다. 아 네. 아,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만들면은 다니에 담아 다문 가지고 맞아. 저쪽에다 페이지로다세 가지고 저거 찍어 버려요. 아 그래가지고 네. 그 나무에 있는 균을 저거는 균이 다른 균한테 지까봐 미리 여기서 이게 스팀 보일 라가지고 스팀을 해가지고 한 103도 아. 정도 해가지고 7시간 쪄요. 우와 7시간에? 그러니까 7시간을 찌면 은그 7시간 쪄갖고 뜨거운 데는 펜리가만든다그랬잖아요 네. 네. 저쪽에 라인이 또 있어갖고 여기는 내가 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잡냐면은 기계실인데 굳이 높게 해가지고 온도 뺏기고 그래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른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도 같은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고 저쪽에서는 나가서 자연 냉각을 시켜서 그 다음에 냉각을 시켜서 저쪽에 이제 크리프스에서 냉각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시원 한 16도까지 식은 상태에서 종류를 넣어가지고 입봉을 해가지고 아까 그 하얀 힐타예요 거기는 오염물질도 들어가지 말고 완전히 무비 상태에서 종기를 음. 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우고 네. 과정이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지 저희가 음. 해보니까 오. 힘들어요. 제가 근에제가직장사면서 음. 저도 한 고집을 해요. 좀. 아, 그래서 음. 그 사람이 이걸 시작하려고 니까 엄청 음. 반대였어요. 중장기 네. 쪽에 근무하던 사람이 무슨 이런 걸 시작하려고 했냐고 음. 그래가지고 나한테 압력도 많이 주고 겁도 많이 주고 음. 그래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고집스럽게 나는 그래서 그랬어 난 망해도 좋으니까 한 번은 해보고 싶다 음. 나는 남들은 받아다 키우는데 나는 기계를 놓고 음. 내가 생산해서 종류를 넣어 봐가지고 해보다 해보다 <웃음> 저게 하는 거는 내가 후회 안 해왔다 그런데 체면 치다가 저 사람이 무제한 데다가 이 사람이 한다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직장다녀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음. 달려가면서 체면은 그래서, 체면 그래서. 음. 그랬더니 노루공개를 키웠는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거를 가지고 나간데, 체면에 어려움이 많았지 잘못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산에다 던져보고 밖에다 던져봤어 이쪽에다 보고 저쪽에다 던고 네. 어떤 네. 거였냐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버섯이 자연을 읽는구나 그걸 느끼더라고요 자연의 습이 있고 환기가 있으니까 이놈들이 일궂서 나오더라고 운동가맞으니까 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우리는 자연에 비슷한 그 환경을 맞춰서 키우는 거다 기술자가 없어요. 그 환경을 잘 맞추는 사람이 기술자예요.